머리 원래 남자들이 낚시가 취미가 많잖아요 근데 표정이 점점 안 좋아지시는 <웃음> 것 같은데 아직 모르겠어요 잡아봐야 잡아! 아, 아 그걸 못 잡았어 아 다시 담그면 안 되나? <웃음> <웃음> 우와 타는게 없구만